까 안녕하십니까? 에디터뚜입니다 자, 오늘 리뷰 드릴 제품 자,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어폰과 같은 이제 뭐 제품이나 뭐 우리가 계속 컴퓨터 견적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?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드렸던 부분인 컴퓨터 주변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두 시간에 걸쳐서 해볼 생각입니다. 자 일단 바로 그첫 제품으로 마우스 인데요. 어 유튜브 같은 데서 조금 더 유명했던 제품들 중에 하나를 골라봤는데요. 바로 로켓 콤퓨어라는 제품이었습니다. 콤퓨어올 아이 라는 제품이었는데요. 자 일단 이 로켓의 콤퓨어올 아이 왜 유명해졌고 왜 갑자기 이 제품을 많이들 구매를 했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,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유행,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, 배틀그라운드 전 프로게이머였던, 뭐, 어, 제가 언급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, 윤루트라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분이 사용하셨던 제품이 바로 이, 배, 이, 컴퓨어 오라이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 FPS 장르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, 이런, 그 선수들이 쓰는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하는 상태였고 또 그런 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은 괜히 또 마우스 클릭감도 좋고 반속도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어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찾고 또 유명세를 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. 일단 쇼핑몰에서 봤을 때도 뭐 F9에서 F9.5 어, 여기서 F, F9라는 단위는 이제 손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처음 듣는 단위였는데 어, 작은 손의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이 제품이 작은, 사, 작은 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다? 잘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. 왜냐?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라든지 제품 리뷰들을 여러 개를 참고를 해봤을 때로지텍이라든지뭐 그런 여타 제품들 뭐어로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마우스의 이볼 부분 손바닥에 바로 착 감기는 이이 이 부분이 너무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, 이게 작은 손을 위한 제품이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실제로 구매했을 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딱 쥐었을 때 쥐었을 때저 같은 작은 손에도 크게 무리 없이 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제품의 성능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DPI 12000까지 사실 뭐 요즘 제품들은 다 DPI 조정이 안 되는 제품들은 극히 찾아보기가 드물죠 사실 DPI 12000이라는 값어치가 4K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과연 프레치드 모니터에서 체감이 얼마나 가능한 부분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지 제 쉬프트라든지 매크로 명령 기능이라든지 LOD 거리 조절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가? 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기도 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9가지 버튼이 있다고 이제 이 상품 설명이 되어 있는데, 각 게임별로 필요한 부분에 어 적용할 수 있는 매크로 기능이 있고요. 뭐더 나아가서는 사무용으로 뭐 포토샵 작품, 포토샵 그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기능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. 그리고 게임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말하면 불법 행위이기도 하고, 자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, 어 제가 이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일단 뭐 DPI 감도, 뭐 마우스의 클릭, 뭐 그런 건 나쁘지 않았어요. 뭐 클릭음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리뷰들에서 얘기했다시피 경쾌한 클릭음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였습니다. 어, 하지만 좀 느낌이 좀 싸했던 것은 어그 제품을 구매를 하신 제품 Q&A 라든지 후기 리뷰 같은 경우에도 써있는 말들이기도 했어요. 바로 오른쪽 키와 왼쪽 키이두 개의 클릭 감도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. 어, 오른쪽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누를 일은 없지만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. 괜시리 신경이 쓰이게 되죠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거는 로켓 컴퓨어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단점인데요. 어, 전체적으로 화면에 나타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화면에 나타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재질 자체가 조금 매트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땀이라든지 습기라든지 뭐 기름기라든지 유분감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땀이 손에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어, 그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구매도 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유독 이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손자국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. 만약에 유분기가 좀 많다든지 손에 어, 습기가 땀이 많아서 어, 손자국이 많이 남는 거가 거슬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도 화이트 제품이라든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을걸금더 추천드리긴 을 합니다. 특별히 제품을 샀을 때 제가 이번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자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발견되지는 이 않았어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매의사를 제공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주변 기기 키보드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. 어, 저의 다른 리뷰 영상, 또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뚝바